좋는 거니? 내가 생각아저 되게 신선했어요. 좋았어요. <웃음> 신선했어요. 신선... <웃음> 근데 저는 원래 제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약간 리라의 동작에서는 이 사람이 먼저 말을 막해주더라고요 <웃음> 그래서 좀 좋았어요. 진짜 이 둘이 좋아요 말하는데 계속 약간 눈이 어, 언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어, 이렇게 쳐다보냐 이랬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서 재밌대 사실 능글 맞을 지 몰랐는데 그랬어.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네, 사람이 정말 능글 맞더라고요제 주변에 능글 맞은 사람이 없어서 어. 그래서 좋다는 거네? 내가 생각하 처음이에요 신선해요 저도 음? 정말 미라가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을 빤히.. <웃음> 쳐다보냐 고 눈을 원래 잘 쳐다보긴 하는데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엄청 많이 쳐다봤다.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거였는데. 음. 그랬어? 근데 진짜 <웃음> 어, 아, 멋있어 그러잖아 제가 모두한테 이러진않는데 음. 눈은 입 모양 이더라고 그렇고 쓰는 화장품이 조아 맞아요. 저희가 톤이 좀비슷해 음. 코랄 안 어울리고. 누디한 핑크? 뭐 이런 거올릴잘 어울리는데? 아! 어 완전 잘 어울려. 이게 진짜 잘 어울려. 어? 스트요 나한테서 네, 네, 빠져나오지 네. 못해. 출구가 없다. 출가없출가 없다? 출키순이네 네. <웃음> 지금 땅꼬마 총나라서 플리퍼 신어서 땅꼬마 아, 맞잖아. 나? 아, 아닙니다. 평균킴이다, 대한민국. 아, 6 3점대이형이가 <웃음> 네, 네. 저랑 아, 헤어진 지 아,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저보다 키도 크고, 다리도이고 똑같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겠네. 요 준비했어요. 그치, 나 진짜 여기있면 제형이. And e o y